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새벽에 비가 저벅저벅 저벅 내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꿈나라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리저리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항상 영상을 만들 때 쯤이면 거의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리 늦게 유튜브를 배우고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조작법도 배워야 되고 영상 편집법도 배워야 되고 다양하게 배울 게 천지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고 나름대로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 또잠밤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이게 되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치킨집에서 담배꽁초가 나는 왔 것부터 그리고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가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은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또 신문 기사로 나오고 비가 왔어야지 사진이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경기 악화로 사실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기를 또 죽이는 사례도 있고 지금 이게 뉴스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지금 시점에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뭐 분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지금 시점이 괜찮다. 아파트 가격이 더 내릴 것이다. 폭 나갈 것이다.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가는 그런 유튜브를 볼 수도 있죠. 이래나 저래나 현실은 적시 해야 되고요. 어, 무조건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알아야 되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본 상식에서 생각을 하고 누구 비유 맞추는 스타일이 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직업군으로 군생을 하다가 나와서 딱히 뭐 사회생활보다는 자영업을 계속했는 입장인데요. 자영업이 어째 보면 은 규율에 맞추는 것뿐은 아니지만 은더 유대관계를 많이 해야 되죠. 아무튼 뭐 얘기하면 것이 없을 것 같고 뭐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저는 뭐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어플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요새 세상이 좋아서 참 보기에도 참 좋은데요. 제 의견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런 시기에는 사실 이런 시기에 또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 할수 있겠죠. 어느 지역이든 전국에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주택 가격이 오르든 올랐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고요. 그 분위기가 한번 꺾이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뭐 5, 6년, 6, 7년, 7, 8년 길게는 10년도 넘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 입장에서 지금 느낌이 예전과 비슷하다. 그리고 뭐 제가 IMF는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사실 IMF를 겪어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IMF 수준은 아니도, 아니더라도 2007, 8년, 와 같은 수준의 느낌이 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다양하게 뭐 저도 얘기를 하고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뭐 어떤 제가 이론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가 분양되는 그런 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땡기게 되면 아파트가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고 계속해서 뭐 아파트 공급은 다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요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수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구입을 했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려고 분양권을 구입했는 분들 보다는 음. 아파트 투자를 해보겠다고 구입했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죠 그리고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시피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통계나 그리고 마찬가지 외지에서 투자 투기를 했다는 내용들 뭐 다양하게 있고 그런 분들이 비단 한 채만 가지고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90% 이상이 투자로 다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아, 하락보다는 미분양이 나올 것이다. 미분양이 나오는 시점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입주 시기에 견딜 만큼 견디다가 결국 안되면 뭐 손을 들죠.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놓고 장기간 한번 가보자. 이 장기간 가는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구에 이 정도 공급이 돼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 예전에 금액보다 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 것도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재개발이 이만큼 되어서 돈이 이 정도 풀려본 적도 단한 번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가의 신축 상가주택들, 원룸 건물들이 미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계속 팔리다 보니까 건축하는 분들은 계속 팔릴것이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계속 또 건축을 했는 것이고 4m에 아니면 6m에 좁은 도로에 마찬가지 기존의 신축 상가주택이나 다가 건물들이 팔렸기 때문에 또 팔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판도 내본뭐 확인도 안 해보고 주변 환경도 확인 안 해보고 마구잡이로 이제 또 건물을 지었는 사례도 있고요또 땅을 샀으면 건물은 지어야 되죠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이 한정이 됩니다 보통 얻는 건물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으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두 채, 세 채까지 짓는 게 어,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깐 또 돈을 벌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지금 다양하게 전화 오는데 시행사 쪽에서 지금 아파트 보도 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하락 했다가 못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연락을 좀 해달라 저는 뭐 그런 연락을 또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보죠. 이런 연락들이 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그돈안 됩니다. 뭐 저도 주변에 그런 뭐 땅들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일단은 시기가 어려워지면 다양한 사례들도 또 있고 뭐 다양하게 또 일들이 벌어지면 또 물어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저도 모르면 항상 묻는 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돈이 돼야지 뭐 노력을 하고 움직이고 뭐 돈도 안 되는데 기름 낭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일볼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그리고 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달서구나 서구 쪽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그쪽에 시행사 관계자를 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또 재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재개발을 보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게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자분 알면 저한테 또 연락해서 전화를 주면 저 그쪽에 뭐 던지나 보죠. 뭐 돈은 안 돼도 전화만 해서 던지나 보면서 자기들끼리 뭐 작은 또 시행사가 큰 시행사한테 땅을 넘기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다양한 전화들이 계속해서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뭐 돈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득이 되거나 그렇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아니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분위기가 식는 것도 한, 한순간에 식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주택도 그런 식으로 식는 부분인데 하물며 공급이 이 정도 많은 아파트가 과연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1, 2년 뒤에 3, 4년 뒤에 오를 것이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통상 돈을 번 분들은 건축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가 건물을 짓다가 돈에 딸리면 전세를 놓죠. 전세를 놓는데 전세도 제대로 안 나아지다 보면은 세가안 나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급전을 좀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급전을 빌릴 때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로 해서 급전을 빌리고요. 그 이자는 무려 1억이든 2억이든 소액의 금액의 어떤 20% 정도를 기본적으로 책정합니다. 많으면 25%까지 하고요. 물론 담보는 상가건물이죠. 그런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담보로 해서 상가건물로 해서 대출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여유는 조금은 있다고 보고요. 돈을 빌리는 것도 뭐 3, 4억 1에 빌리는 게 아니고 1억 2억 뭐 3개월에서 6개월 기본적으로 20%를 주고 빌리는데 뭐 전세가 안 나가니까 전세 잠깐 나갈 동안 그렇게 돈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나머지 건물을 한동 지어야 되는데 두세 동을 짓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그렇게 돈이 빌 필요한 부분들에 또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는 분들은 절대 그냥 대여금으로 민사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뭐 안전하게 형사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 양의 각서로 해서 사실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돈이 아쉬워서 돈을 빌렸는데 민사 처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양의 각서 투자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겠다 했는 거기 때문에 민사가 아니고 형사가 되죠. 근데 건축을 하는 분이 돈 1, 2억이 없어서 형사건으로 해서 구출소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이자가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20%만 해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억 이상은 잘안 빌려주지만 2억까지 잡아도 4천만 원이죠. 6개월 3개월 뭐 5개월에 4천만 원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해법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뭐 유대관계 형성이 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을 예전에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얻는 건물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아파트만큼 수요는 10%도 안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이든 7억이든 8억이든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아파트를 미분양 수요가 뭐5 0 0건6천건7천건이 ,000건, 지금 8천건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1만건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해소가 되겠냐. 절대 해소가 그렇게 쉽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얘기는 항상 뭐 아파트는 크게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데 뭐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끝이 없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또뭐 수중구에 7억 8억짜리 9억짜리 아파트를 구입도 하고 마찬가지 10억 12 10몇억이 되는 아파트도 실제 거래는 됩니다. 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또 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흘러 넘쳐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돈에 집한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과연 아파트를 구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6억 7억인데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겠느냐 그리고 건축비는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사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 분양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 싶은데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거의 아파트가 50% 남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도 모든 것이 다 원자재 가격도 다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남아서 뭐 40%가 남던 30%가 남는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하게 주변에 시행사가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진행을 했는 건 아니지만 은 저를 거쳐서 서류들을 왔다 갔다 그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 도면을 뽑고 수지 분석을 다 해보죠. 그리고 내가 뭐 500억을, 1000억을, 2000억을 투자해서 KF 자금을 받고 내한테 마진이 얼마 떨어지는지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사람이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한채 사고, 두채 사고, 집한채 사고 그런 실수를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게 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실거주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살면서 몇년 안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을 하면 저는 그거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는 최고 과에 있는 입장에서 가격이 내린다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7,8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지금 구입을 해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내리면 더 내리지 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나름대로 주판을 한번 나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송들은 저 말고도 수백, 수천 유튜브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통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유튜브 말만 믿고 무조건 구입을 하고 무조건 구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가지고 그냥 얘기 드리는 게 다고 이런 어플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다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어플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부동산을 오래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봤던 분들은 또 그런 실무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어플 따위는 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설명해주기 좋으라고 이런 어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서도 비싼 아파트는 팔리는 아파트들은 또 팔리고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은 또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비싼 상가주택 20억이 넘는 것도 거래가 되는 상황도 계속해서 있고요. 물론 대도로면에 상가 빌딩 같은 경우도 수십억씩 하지만 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누구의 말이 맞다 안 맞다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잘 돼도 내 탓이오 못돼도 내 탓인 것이지 넘 탓은 할 필요가 없죠 저도 참 많은 유튜브를 보고 많은 기사를 보고 수시로 다 보고 확인을 하지만은 우리가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뭐 블로그로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블로그를 배워서 광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부동산 광고든 아니면 남편이 뭐 사업을 하는 그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배우는데 결국은 세상이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학원을 가죠. 근데 그 블로그 가르치는 강사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싹다알혀 줄까요? 한 방에 알려줄 수도 있는데 절대 한 방에 안 알려줍니다. 이거는 뭐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계속해서 돈을 주고 수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방에 안 알려주고 계속해서 뭐 허리면서 단계별로 얘기를 해준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방에 배우려면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소주를 한잔 먹거나 무대 관계를 가지면 그 한방은 아주 쉽게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뭐,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다, 뭐, 주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다, 코인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 엄청난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 지가 해서 뭐 사실상 돈을 벌어서 경험담으로 또 얘기할 수, 있. 아니면은 자기가 해보고 망해서 그렇게 경험으로 뭐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마찬가지 유튜브 구독자를 또 많이 모아서 또 돈을 벌어야 되죠. 뭐 경제를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뭐 부동산도 경제도 주식도 뭐 코인도 뭐 대표적인 사례가 심사임당이 그렇게 하다가 구독자가 그만큼 모이고 또 어느 정도 인지도를 받다가 또 그걸 또 팔죠. 이 세상에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놈이 잘 되라고 공짜로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같이 갈수 있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좋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면서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은 평생 갈수 있지만 은 내가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얘기하거나 그 부분을 다 오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지는 빼고 허려서만 얘기를 하거나 어떤 기본적인 자기 수익을 위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죠 뭐 아무튼 다양하게 저도 전화를 받고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이 3천0 0로 빠졌는데 뭐 아파트는 이런 어플 다 보실 줄 알시니까 이래 보시고 뭐 공급 증가한다 하는 거다 알고 근데 결국은 그만큼 아파트를 사고 팔고를 많이 해본 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볼까요? 안 봅니다 자기 판단으로 다뭐 컨트롤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는 그냥 재미 삼아 보지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본 걸로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런 자기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뭐이에서 시까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 뭐 이래서 100까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되는데 내가 일리도 모르면서 10까지 아는 사람을 만나든 100까지 아는 사람을 만나든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냐 말이죠. 아무튼 뭐 저도 다양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뭐 조리 있게 딱 보집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과 영상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서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생각도 엄청나게 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애들을 빼고 젊은 사람을 빼고 적어도 부동산에 어느 정도 거래를 할 사람들이 대구에 뭐 5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 자체가 뭐 전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띄엄띄엄 거래는 이루어지죠. 상가 거래도 이루어지고 아파트 거래도 이루어지고 단지 예전보다 70, 80%, 5 60%가 거래가 줄었다는 겁니다. 줄었다는 것은 뭐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든 내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든 내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내보다 돈이 없던 사람이든, 평균적으로 지금 거래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